약관사 용병 차원 와 진짜 이거는 미쳤다 이거는 손절 조합 아니냐? 근데 야 잠깐만 아 어, 이거 뭐떡하지 이거 야뭐 쓰냐 이거 잠깐만 촛됐는데 이거 <웃음> 여기서 운든자를 쓰라고? 아 어, 진짜 애반데 잠깐만 잠깐만 아씨 어, 와씨 잠깐만 이렇게 가야 할것같아 가자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가자 텔레포트로 간다 아 텔레포트 좀 도박이거든? 잘하자 잘하자 예한 네, 방송된다고 예 네, 허름 받았습니다 아 원래 나 플래시 쓰거든 근데 딜레이? 딜레이 없어 어차피 근데 생존자라 방송 볼 시간 없어 겁쏘 안해도 됩니다 <웃음> 2층에 한명인데어 지금 개꿀이다 이거 용병이구나 야시작하지마자 그냥 바로 뛰는 거 봐라 이 지질라구냐. 한대 맞아야지, 그냥. 용병 한대 때리고, 저기, 선절 갑니다. 딱대. 일단, 이 친구는, 선, 선절 위주로 갈 거거든? 오케이.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롱. 아! 라이지, 진짜, 라이지. 하하. <웃음> 라이지. 껐을 거 아냐. 아, 씨, 꺼져있네. 낙관사가 여긴 여기인... 낙관사냐 저거? 음. 어 뭐야 이거 어우 개바! 왓! 음. 야 고개서 에, 우강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조금 있다 손절을 존나게 해야합니다 이거는 안돼 아 돼, 아, 아 바꿔주는거 봐라 잘하네 좋다 이거 <웃음> 마지막 아덱 써주고요 근데 약간 실수했죠 저롤크로 개지랄 야, 좋다는데? <웃음> 와. <웃음> 근데, 빠지니까, 샤워부터 잡아. <웃음> 빨간 것도 <거> 놓고. <넣고. 웃음> 상관없으니까 저러잖아. 싫어한다. <치료한다. 웃음> 일부러 맞아줬거든, 저거. 근데, 샤워니 한대 맞으면 죽어요. 치료해야죠 얘들아 치료 빨리해라 나뒤진다 진짜 아 이거 낙관사가 저기있는데 낙관사한테 받자도 안죽거든 따라가야하나 이거 어, 위치 파악됐고 아 실수 이걸 실수를 하네 아니 얘는 뭐 인격이 몇개야 이거 우강이가 사모 <웃음> 의자 바로 앞에 있거든. 텔레포트해. 우강잘에 빠지고 오케이 끝났다 하.. 크 타고 갈라고? 안되지 안봐주지 절대 안봐주지 씨 으아아아 이걸로 올킬하네 와 진짜 지렸다 진짜 와 이제 개오바 와 진짜 어렵다 이거